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빠는 여기다 팔을 뜨아! 나머지 팔도 꼬였다 오늘은 가구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내가 오늘 운동을 하기 전에 저한테 가구가 들어오니 청소를 좀 미리 해놔라 이렇게 바닥판에 홈에 드라이버를 껍질이고 간단하네요. 이거 구매를 할때 일부러 엄청 무거운 걸로 구매를 했어요. 이게 2, 3만 원짜리네 보니까 가벼워서 거치할 때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.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12kg더라고요. 진짜 엄청 무겁네요. 야! 밥은? 오 됐다. 아... 어 좋은데? 자나. 아 이거 잘 자네. 자. 자밥 먹어야지 오늘의 메뉴는. 이거 리얼운도 한번 찍으려고 고구마 리얼쌈. 기름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거거든요. 적당히 한 30분 정도 구운 다음에 이렇게 반 갈라서 하면은 잘 보세요. 음? 좀더 돌려야겠다. 아직 고구마가 다안 됐는데 가구가 도착한 것 같아요. 드르드른든 이랬던 거실이 어떻게 바뀔까요? 아네 네. 아, 어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요아계님요거 드르든 뚜 두두두둔이 밑에 색깔 민트가 진짜 특이하잖아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보는 게더 이쁘네 약간 어두운 느낌이 살짝 나면 그런 민트색이라서 마음에 드네요 아주 부드럽게 마감 잘돼 있고 진짜 원목판입니다 그리고 스툴! 지금 저희 네 식구가 앉아도 앉을 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손님들 오시거나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놓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또좀 편하게 늘어지고 싶을 때 이렇게 붙여서 다리 쭉 뻗고 있어도 되고 요 테이블은 약간 핑크색 의자는 약간 하얀색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길래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어,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좋네요 아,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고구마를 먹자. 이제 드디어 먹는 고구마. 아이고. 음. 음. 와깨끗 고구마 좀 줘볼까 맛이 있어요 아니 아니 어 근데 괜찮다 얘가 고구마 김치랑 잘 어울리잖아요 내가 살짝 김치찌개 같은 맛이라 그랬는데 저걸 아 물론 그냥 김치랑 먹는 게더 맛있어요 와, 예쁘다. 엄청 예쁘지? 맛있지? 음, 있다잘 어울려. 좀. 음, 나도 하나 먹을래. 음, 자아 하나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 저기서 티타임 하나 괜찮아. 아 그럴까요? 아 진짜 예쁘다. 근데 저아 괜찮아. 괜찮아. 괜 어제 은아 계속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여호나 이럴 때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은아를 먼저 안아줬으면 좋겠어 이러다 어, 그런 거할 때마다 그러니까 막 기특한데 어. 짠해 응. 뭔가 제대로 우리가 못 챙겨주는 거 같아가지고 응. 빨리 철드는거 같은 거 보면은 응. 그래서 막... 우리가 애들은 잘하려면 우리 컨디션이랑 멘탈 응. 케어도 잘 해야 돼요. 응. 우리 상태 안 좋으면 그게 다 애들한테 가잖아. 맞나서피 나서, 나서 감자에서기. 이거 봐. 이거 뭐야? 이거 물이뭐야 띠용. 아다. 컥. 방 그래도 한 4, 4분에갔을걸요4분에 갔죠. 나, 고구마 먹을 려고요 응. 내가 자 먹을 것 같아. 큰거 먹을 것 같아. 큰거 먹을 것 같아. 네, 알어요 Good. 네, 알았어요 o o d Good. Good. Good. Good. g o 예뻐 Good. Good. Good. 나중에 좋아져서 여은아 이거 여원이 좋아하는 핑크색이야 핑크색 그래 오늘 알고 있는데 오늘 발레는 어땠어요? 뭐 배웠어요? 여원이 저기 네, 봐봐. 봐봐요 봐봐요 응. 아빠 이제 떠봐 뭐야 그게? <웃음> 발레에서 그걸 배웠다고? 아니 그럼요 여원이 그냥 한국영원이집에서 배웠어 아 어린이집에서 배웠어? 여기 서아 그거 하고 어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? <웃음> 네 누가 제일 잘했 <웃음> 여왕이 제일 잘해? 그 여왕이 아빠한테 선물 거문 아! 뭔데요? 아 여왕이 여왕이 방에 있어 어! 갖다 줄게 아빠 눈 감아봐 네 그만 네. 는 여왕이 방에 왔고 거실에 있어 아 그래요? 아빠께서 눈감고 있어요? 네그만 아들 어, 짜잔! 못하면 돼 오! 이게 뭐예요? 신비 신비가 칼을 들고 있네요 여은아 우리 씻으러 갈까요? 아빠 근데 여은이 인형볼래요 인형, 인형 볼래요. 무슨 인형이냐 여은이 방에 있는 인형볼래요 인형 아, 씻고 보는 거 어때요? 목욕하고 씻어요 왜 씻어요? 어디 가요?